아니 저 지금 아니 <웃음> 와, <에트> 원장님, <웃음> 오늘 돈네요 묵구가 바뀌었네좀 부담스럽네요. 아이제 아, 사무실이어가지고 <웃음> 어, 저,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어디요아부담 <웃음> <웃음> <오디오? 제일 직선이에요. 웃음> 스럽네요. <웃음> <웃음> 짠! 이으로 오시면 되십아 네. 이건 뭐죠? 미리 하나 담궈은 거예요 아 미리 담궈둔 거랑 저거랑 그러면 이거를 네 담궈두면 단시간 안에 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아 원래는 거의 반 밀봉이 돼 있으니까 하아요리 담궈둔 저하자 보면은 막혀있어요 이 막혀 있어요. 사이에 다 꼬우패킹이 돼있죠 건목 음. 안쪽에 필터가 있는 요 음. 필터가 있어서 들어가도 필터에서 어느 정도 막혀서 안 들어가긴 하는데 장시간이 장시간 있으면은, 있으면은 들어가죠 그럼 밀봉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오래 담궈놨으니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수 있겠네요? 그러네 보면? 아. 오. 음. 오, 밀봉이 되어 있는 데도 그래도 담궈놨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네요. 한 시간 안에는 안 들어간다. 오래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복구를 하려면 거기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었 먼저 보는 게? 네, 네, 여기에 데이터를 그렇죠.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142기가로 잡히네요. 지금은 잘 작동하는 하드다. 네네. 지금은 인식된 하드를 이제 물에 지금 아. 지금 넣어봤습니다. 아. 그냥 물에 넣으면 어? 고장 나겠지? 그쵸.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 맞아. 그렇다고 물에 뭐한달 동안 방치를 하진 않을 테니까 <웃음> 대부분 물에 그냥 뭐이 <웃음> <막 웃음> 정도만 한 다음에 갈 네. 테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쵸. 음, 그렇죠.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대한. 다 분해할 거예요. 아, 싹 다요. 네, 다 분해해야지 얘 플레터를 클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얘이 예, 물에 젖은 거는 못 쓰기 때문에 플레터를 제외한 모든 파츠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녹이 쓸수 있으니까 네네. 플레터는 녹이 안쓰어요 아. 알루미늄, 혹은 유리예요. 요즘은 다 유리로 교체가 돼서 나오는 이거 주세예요 음. Okay. 얘를 이기도 넣을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끓는 거예요 음 홍장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돌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을 깎어요 플랜터가 이대로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라버리면 다 이렇게 얼룩요 아 근데 그 얼룩이 남아있어서 복구가 안 되나요? 그쵸 얘 때문에 스크래치가 할 수가 있어요 얼룩 제거도 다 해야 돼. 는 것도 소약품 처리해서 몇 번씩 해서 세척 네. 다한 다음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그래서, 그래서 오래 걸리 거야. 얘가 딱 이렇게 하면 물을 게 없는 거 같죠 실온에 딱 말리기도 하는데 드라이기예요 그냥 모바일 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말릴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놓고 음. 다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새 부품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플랫폼만 아, 아, 교체를 해서 조립하고 복구하 하고. 안되면은 다시 다시 꺼내서 <웃음> 다시 닦고 될 때까지 그럼 이거는 아, 플래터가 그러면 불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보통 복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나요? 여기는 태운 게 있어요 어. 근데 얘는 좀 심하게 태웠어요 전시용으로다가 아. 심하게 태운 건데 불에서좀 오래 굴은 엄청, 엄청 이건 플래터가 <웃음> 냥 사갔죠 안될 것 같이 보이네요 <웃음> 근데 이렇게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아, 이미 플래터에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게 열에녹아어네 노출되면서 배가 노래지는 거예요 이미 플래터가 설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재에서 하려면 은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좀 장기간이라도 내부는 좀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 네. 됐거나 얘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상당에 일보지 못 저번에 카드 맡겨주신 카드 아네 아, 여기 있습니다 성공물 한번 뚫어보시라고 제가주비요아네 성공은 성공 작할 때는 여기가 딱 이렇게 달콤하죠 샘플로 뚫어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플래터가 알루미늄이에요 음 오그러졌네요 이건 구멍이 났어요 유리는 박살이 나죠? 네, 박살이 나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플레터도 데이터가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일부분만 살아있으면 그 일부분 데이터만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가요 절대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그거는 <웃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이유는 일단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펴면서 여기 다 그렇게 기억 다 다겠죠 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게 데미지를 입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흠집 난 데를 만나면 헤드가 계속 불량이 나버려요. 얘를 들져서 어 힘을 세게 주셔야 돼요. 어. 어. 한번 더. <웃음> <웃음> 된 건가? <웃음> 유리면은 박살 나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유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된거 같은데요? 어, 됐어요. 아, 된 거죠? 네. <웃음> 오 됐어요. 아뜬 거죠? 오얘좀 수월하게 잘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복구를 할수 없다. 맞아요. 절대. 음 개인이 아니면 망치를 쓰면 되겠구나. 망치에 가지 관한... 몇 박은 걸 잡아 보실게요. 아. 그렇네요. 뭐 땅땅땅. 아, 그렇네. 어. 딱 여섯 박아 두셨네요. 네. 얼굴이 안 보이면 이제 간 거다.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안 각사랑 작업 내였스를 보여 드려요.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 주나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 드릴까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웃음> 혹시 은별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 드릴 수 있어. 어, 그러면은 일단은 네. 네. 뭔가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생일 선물로 네. 아 생일 선물로 저거 줘야겠네. 지금 너무 식복해가나요? 식복분인 걸로. 저희만 먹을 걸 이렇게 하는 아,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편집자님 편집자님 뒤에 계신데 네.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계세요. 아 그래 네, 며칠이 며칠. 아무 뭐. <웃음> 혹시 궁금하신 점. <웃음> 그럼 취미가... 저 취미... 문제 있는 영상 보고... 네. 배부르시죠? <웃음> 저는 <웃음> 이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다 <웃음> 아, 밖에도 더를까요? 이제 소화 시기도 걸을까요? 아. 인트로 아, 인트로... 이뭐한가고 h 뭐 한다고... n t 한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t 어... n 어... 어... 유튜브 하셔도 되겠네요. <웃음> 이게 진행할까요? <웃음> 아니, 아니 그쵸. 네. 진행을 해야죠. 네.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올려봅시다. 네. <웃음> 나진 처음 본것 같지가 않네요. 가면 <웃음> 안돼 <웃음> <웃음> 그러고 계속해서 셨던 건 아니죠? 있었어요. 혹시, <웃음> 지금 직원 넘라이 정도 는지 몰라요. 굉지히있 끝났죠, 인트로. 그쵸. <웃음> <웃음> 과연 <웃음> 인트로로쓸까 <어쩔까? 웃음> 나이스 시계가 익숙해요 저화 디자인 시계를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웃음> 이 시계가 음. 그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아, 많이 오래전이기도 네요 토학생에서 살많지 주냐? 아그죠아 그렇네 다5살 저녁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녁이 16년? 16살. 20? 23살 그런 것 같아요 제대에서 다5살 그럼 유 시작 관계에서 다6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웃음> 구독자라니까요 진짜 진앤청자였다요 진짜.. 그정도까지지는 몰랐는데요? 일주일 반에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재님 웰컴! 작권은 잘리지 않요데 이제 지금부터 <웃음> <먹고> 아, <결과를 웃음> 보러 놈습니다 여기 그런가요? 네, 얘들또 떠났죠. 올해. 네. 제가 그날 까지 않고 이틀 정도 못한구나 아니, 그냥 못 그냥 다 제거하는 것 음, 플래터가 엄청 깔끔하네요. 부속을 별도로 이거는 바꾼 건 아닌가요? 바꾸어요 전체적으로. 아, 플래터 제외하고. 네, 네. 플래터 클리닝하고 네. 물에 아예 안 들어갔던 네. 친구들로. 네. 음. 내용하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때 처음에 네. 봤던 거랑 좋네요. 물에 넣은 것도 되는 거면은. 근데 물에 좀장기간 있더라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면 플래터가 막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뭐 녹이 물이... 있어요 아 그냥 깨끗한 물이더라도 네.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요 얘가 오까 네. 물에 장시간 붙어오르면서 화장기가 풀린 것처럼 그게 플래터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눌러 엄청 장시간 뜨면 손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게 SSD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셔지잖아요? 랜드를 부야 그러니까 랜드가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개들 중에 하나로도 살아있으면 복구가 될 수도 있다 힘들다 어. 근데 SSD는 물에 담그는 걸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었 개도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다손을 시키는 게 랜드를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에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악 아, 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안 아웃크로 인해요 아웃크로 뭘 따요? 아우트로 아 끝났잖아요 아, 아, 아, 금방 배우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아로 인해서 아요 아니 아웃 에이... 네? 조립한다고요? 네? 조립고요 아니 네? 한번큰거큰가아 음. 이거? 네 네. 네. <웃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까요아그까죠여기